What's your number? 다자하! w o m n should s e number. secret number Woo! Best Artist of the 1 0 t of the 10th of the 10th of the 10th e 1 t t e t of the t of the 10th o of the 1 e e t e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만큼 저희 방송 좋은 모습 그리고 더 많은 모습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중국어 방송은 因为有你们一直陪伴着 我们非常幸福. Lucky I n e v